리나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. 택시를 또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t know what I'm 아, 아 l k i n g about. t t t h i 아, a t a h 아, 오늘은 한가하고일이라고 하니까,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의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MCI 남에어는 한국어? 응, 남비에 있 한국어. 한국어는 7 0 0 0 g 오, 데이렇안어는 7,000kg. 한국어는 7,000kg. 한국어는 7,000kg. 한국어는 7 0는 k k 한한 k 한0한한 k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국한 ở Hàn Quốc làm việc mấy năm à? Năm năm, năm năm à? Công ty ở đâu? ở cái gì san san gì đó không biết n ữ a san gì đó công ty tên là gì? không biết công ty tên gì n ữ a nhưng mà xe xe ô thôi hả? Ờ xe ô tô Hyundai Hyundai à đúng rồi Hyundai Hyundai cái gì đây đây đây tôi không biết tiếng Hàn à đúng rồi đúng rồi Hyundai Hyundai Ờ, không phải h o n d a Cái cái cái cái HONDA Honda là công ty Nhà PAN Không phải cái, cái gì cái gì của Hàn Quốc Cái gì đầy đầy ạ Công ty Hàn Quốc HONDAI HÀ SHONDAI Đúng rồi SHONDAI h y u n d a i Cái áo nó mang về đây nè, SHONDAI không, không phải là h o n d a Một t ấ n áo quá Nhưng uh, em hồi ăn chút xíu uh, Em e c h a y là bao nhiêu tuổi Năm nay là ba mươi Ba mươi hai tuổi Ba mươi hai ạ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한국어? 우리 기사님 정말 자랑 스럽겠습니다남동생분께서 어, 어,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네요. 현대 자부심이 굉장합니다. <웃음> 오늘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한, 간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가 되다 보니까 어,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네요 어, 근데 제가 현지어가 능통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네요 와 좋은 곳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차로 한 30분 정도 왔는데 여기 사네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안돼 가지고 와이파이를 먼저 조금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렵게 찾았다. 어? 안녕. 여기 있어. <웃음> 안녕. 아, 리나 안녕. 배꼽 쓰술 어, 예예예예 네. <웃음> 잘 지냈어? 잘 지냈어. 잘있었어 예, 네. 아. 오 어. 좋은 데 사네. 어디 고 I have one p 아, 필리핀. 아, 네. 안 어디 가 안나? 어. 여기 많이 한국 사람? 한국 사람 많이 살아? 네. 오, 그래요. 아, 진짜 좋은 아파트 같아요. 놀이터도 있고, 어, 우리 서양인들도 많이 살고요. 좀 베트남 가수도 살고 있고요. 바람이 아주 시원하다고. 네. 어... 알지? 두배 밀고... 좋다. 아파트 요청에 이런 것도 있고. 우와... 또보자구나 어, <웃음> m 꽃이요파이콤 <웃음> 없어 없어. 뭐가 없어? 와 이거 보세요. 와 진짜 예쁘다. 카메라 역광인데. 아 너무 예쁘네. 여기 음, 짐. 응. 어, 짐. 나 아, 짐이라고? 네. 어, 좋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좀 힐링 되는데요. 어렵게 찾긴 했는데. 어, 테니, 테니스장도 맛있어. 있고. 테니스. 어. 어린이집 있고. 주연, 주연. 음 외로. 아 근데 미안하다. 오빠 응. 빈손으로 왔다. 컴꺼 왜? 컴꺼 <웃음> 빈손으로 왔어. 아. 어. 또 남의 집에 올때마다 항상 빈손으로 오네 짐. 아 짐. 그게 아니고 네 집이 어디야? 하? 야엠. 아. 안녕. I I bring you around first. 아 소개시켜주는 거. 어느 정도 삶을 이루고 만끽하고 있는 리나입니다. 리나도 많이 힘들어 하면서 <웃음> 일을 했었겠죠. What d you say? 붐비? <웃음> <몬비야>? 몰라. 띵한. 응. 조금만. 조금만. 음, 조금만. Yeah. 홈라이 yeah. 홀리데이야. Yeah. 아니야? 홈라이 람비 콤 기나오기나오 어, tonight, tonight. t 어? 카드가 있어야 올라가는 게가능하요이 first. My house is first f l o 거 알려주지 말라고. House, I...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. 아 디자인했다고? 네. 또 고급지구나. 아한개 임대? 네, 필리핀. 이 얘기네요.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집을 짓고 어,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임대를 한명 줬대요. 네, 필리핀 사람이고. 네, 네. 네. 오, 콘차이 컴터가? 아, 캄 안돼. 왜? 나 여기 살래. 아, 펑펑 어. 하이 펑아? 네네. 네. 에이, 아깝다. 라면 네, 두 개. 라면 두 개. 있어. 음. My room. 오. Is doing livestream, working. 오. <웃음> 좋다. 아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야? 그렇지. 방송 장비가 다 있네. 아, 어, 오빠 이거 주면 안 돼? 저안 좋아. 안, 안 돼. 라이브 스트리밍이나, 나 혼자 할게. 하지 마. 안 돼? <웃음> 난안 돼. 조명도 갖추고 있고요. 어, 라이브 스트리밍 <웃음>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어, 창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우리는 방송인이야. 와, 이쁘다, 집. 이쁘다? 응. 음. 감사합니다. 응. 음. 야, 여기 보면요. 본인, 본인 <웃음> 사진이에요. 본인 사진. 예뻐? 어, 어, 예, 예, 예쁘. 어디 갔어? 얻어와. 응. 건가요? 어어와 <웃음> 이 사람 어디 갔어? 리나. 리나, 리나, M, M10 지 리나. 어? Different. <웃음> 안녕. 어, 침대도 참 이제 남의 집에 실례지만. 아. <웃음> 왜? g 어, 안 누워 봐야서 안돼. 아, 미안하다. <웃음> 어, 제가 뒤질 수는 없지만 여기 몇몇 어, 제가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화장대고요. 전면에, 화, 전면에 화장대고 여기서 화장할 수 있게끔 음, 할수 있는 게 있고 향수 조말론. 네, 조말론, 조구치 무치. 향수 좋아하네요. 네. 이거 뭐야? This a good girl. 야 이거 너무 높아요. 이거 이건 너무 높잖아. 음. 그렇게. 네 없어. 없어? 대안 차야? 응, but 오오 uh, 좋네. 좋아. 안 돼. 아, <웃음> <웃음> 너무 부럽다. 침대. 나 이거 갖고 싶다. <웃음> 게네 게네 방요? 어, 30 triệu. 3 0 150만 원. 와. 녀3 0요 is mean 트 h bed, m a t t r 그리고 전망 아주 좋고요. 어뭐 1층이라서 풍경이 완전 좋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면은어 그리고 옷장 이렇게 딱 복박이로 되어 있고요. 요거는 제가 열어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. 음 안돼 그럼요. 바다야나베싱어아네베싱오 깔끔해요. 야너나 온다 그러니까 청소했구나. 그냥 청소 열심히 했구나. 아 매번이. 음. 나는 나무를 심는 것을 좋아한다. 음 화분을 심는 네. 거를. 그래서 이렇게 많네요. 자기 집을 이렇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많은 수익이 이렇게 또 보다 나오는 삶의 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죠. 어, 저도 배울 점입니다. 어, 부럽습니다. 어, 이것도 이쁘다. 이것도, 이것도 디자인했어요? 알았어요. 나는 음, 선택한다. 음, 음, 음. 짠. 오, 이쁘다. 평범하진않네요 Okay, y o u e gonna have some colored, pea c o l o r s t h r e e c o r e e 필리핀 사람 집은 여기고 본인 집. 오픈레 오븐. 아, 시레 아, like. 그렇지, 지켜줘야지. 음. 아, 방송 을 알차게 하고 또 알차게 돈을 버는구나. 가수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것도 있을 거고, 어또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있을 건데, 어 정말 알차게 알차게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. 고마워요. 오빠 오빠가 오겠네.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. 음. t ấ 가 cả nguyên 어 a i 가너 ố 어... 내 ê n ạ. dưới c m ạ. 감사합니다. 커피야? 네. 유파에 앉아서 정면을 보게 되면 약간 이런 거경이. 음. 빠 잠깐만. 안녕. 안녕. 안떠안떠 어, 와 나. 안녕. 음. 우 뭐가 낫네 뭐가 낫네요 너의. 음. 어. 이스 나 음. 와 음. 감사합니다. 커피 메이크 바이 리나. 그래 리나의 커피. 캔 아다이 과 에마. 온만? 어, 과 에마. 응, 네네 어, 그러면 뺏게 봐도. 온만이요 응. 어. 만체만 음. 이 아, 한국말로. 오, 잠깐만. 아, 공사 중에 구매를 했고 어, 어, 어뭐 짬, 뭐짬 야, 바, 0짬 뭐 바, 3 8 바, 3짬 달러 야. US 달러. 어, US 달러. 음. 이거 이제 공사를 완료하고 구매하면은 15만 8천달러 아, 가구 제외.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를 이제 다 포함해서 하면은 20만 8천달러가 들었네요. 와. 알짬 bây giờ em có 2 0 0 결혼하자. 중따디 <웃음> 결혼 <웃음> 어 엄마가 엠 누여 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일단. i r 2 3 e Lady b o 레이 a 보이 b o 이 Lady boy, l 야 d y 이 o y Lady boy, Lady boy, l a m y boy, l a boy, Lady boy, a y b o d y o l a M Viet Africa TV.com. 한 아프리카 TV랑 살짝 비슷한데 이제 BJ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고요. 방송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. 방송에 대해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만한 부단한 노력을 또 통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얻고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밖에나가면서 돈을 써야 컨텐츠를 할수있는부 분이 기때문에 <웃음> 길이 좀다릅니다는 어. um. um. View. View? View? View? View? View? v e a v i e a d i e w w View? v v e w e w e v e e Bây giờ em có nhà rồi ừ. bây giờ em muốn b à y a car car? sao sao toa em có license không không có em <cười> hỏi license motorway <cười> like, like this other day s e o t o r just extensive hm? Extensive expensive hm? Yeah. i không h mm h -hmm. n n g em có tiền không mm, not yet 나 o t 뜨뜨 t But I'm not sure. But I'm not sure. But I'm not sure. If I'm in a veteran, I'm not sure. If i n a v a e m in a veteran, n t i t i n n m i e 나 어,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Flower 음? and m m The flower. 아. Em Lam? 아, 이게 너가 한 거야? Lam? e Lam? 너 되게 여성스럽구나. 여자 여자하고. 음. 어. 여성스럽구나. 결혼만 하면 되겠네. 딸싸하고 결혼 찍어. 찍어. 딸싸. Em c h i c Lam biết h 그 때까지 공공부했지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뭐 연애할 시간이 없고 또 연애를 한다고 해도 어 집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갈까? 가자 <웃음> 어, 어. 응, 우리 위로 올라가자 한번 구경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야? 오, 이야, 이야, 좋네, 이야, 우, 음. let's go. 이게 베트남이 좀 음. 높은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, 이게 딱 가, 거의 다 아래로 보고 있네요. swimming pool. 응. 아, swimming. 음, 이위 섹시 섹시. 어? 어? 섹. 데가이 컬. 어, 이따 내려가서 촬영해야 되겠는데. <웃음> 남편이 때리는 거 아니야? River. 아, c o Some p w a l k i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... 오 저, 저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저런 그림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들땜빵남고 땜빵랑고 뷰가 아 뷰가 아, 음. 그치 뷰는 같지 않지 음. 하하, 아무튼 시원합니다 집에 가야겠다 응? 오빠 디베냐 <웃음> 컴틱? <웃음> 안 컴틱 엠 <웃음> 컴틱아 컴틱 컴틱 <웃음> 왜요 아니야 농담이야 잘 사니까 기분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Okay. Welcome to Vietnam. 안녕하세요. Welcome to Vietnam. 음, 나중에 우리 노래 부르자. 하? 어, 띵한. 응. 안철이. 어디가? 나 까. 나중에 뭐 기회가 있겠지. 노래 부를 기회가 있겠지. 자, <웃음> 여러분 공개적으로 <웃음> 베트남 가수의 초대 공연. 예, 혹시 부르실 용의가 있으시다면. 문의해 주십시오. <웃음> 한국 노래를 가리켜서 한번 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m biết m 바 b 야 i m 한국사람아, i s sing very good. c a v i 여기 r e m 잘해요. 음. 베트남 r e m 굉장히 잘합니다. 우리 사랑에 찬 나, 지워나 우리의 힘와 <웃음> 이미 준비 준비됐어 이제. <웃음> 우리 엔터테인먼트 하자. 어? 어, 오빠가 엔터테인먼트 어? 할 테니까 어, 너 이제 가수하고 <웃음> 우리 이제 한팀둘다한 팀 한, 한 팀. 팀. 한 어? 어? 어? 원 팀. 어원팀원 원 팀. 팀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오빠 행사 물어다 줄게. 레캐스팅 <웃음> <웃음> <웃음> 행복한 꿈을 꾸며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